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별그러물다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전에 일본 여행... 아니 저이 시국에 일본에 가면 안 돼. 될... 아 아무튼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새 젓가락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 나무로 된 젓가락을 많이 쓰지 우리나라처럼 새 젓가락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새 젓가락이 발달되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도 나무로 된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특징상 쉽게 변형이 되고 오래 쓸 수가 없자 한국인들은 우리들만의 독특한 새 젓가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가 금속을 다루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게 식문화에 도입이 된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보다 더 발전한 중국도 나무 젓가락을 썼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 젓가락을 쓰게 된 것일까요 일단 14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신라시대 때는 신라에서 금속을 귀하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일상에 가장 흔한 식문화에 도입하면서 세 젓가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아무리 금속을 중요시여겠다한들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세 젓가락을 쓴다는 근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기에는 좀 그러니까 바로 또 다른 근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젓가락은 내구성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잡았을 때잘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치와 같은 채소를 짓기 편하게 하려면 나무보다는 앞쪽을 납작하게 만드는데 유리한 금속을 쓰는게 훨씬 편하죠. 네, 눈치채셨겠지만 식생활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 젓가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시로 중국의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길고 굵은데요. 중국의 식생활이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음식이 멀고 반찬의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젓가락도 길고 집기 편하게 굵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이 짧고 끝부분이 뾰족하죠. 이 이유는 밥그릇과 반찬, 국그릇이 전부 다 자기 밑에 놓인 상에서만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시가 있는 생선이나 껍데기가 있는 해산물, 우동과 같은 면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 중국과 달리 젓가락이 짧고 끝부분이 뾰족하죠.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딱 중간일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채소류의 반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채소류를 짓기 편한 새 젓가락이 발달했죠. 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젓가락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 풍속과 식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백오름달 센서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